11월 1일에 두 번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 큰 지진은 와카야마 현 남쪽 앞바다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 그러니까 4일 전에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4.6의 강진과 와카야마 현 북부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바라키현과 와카야 마현이 함께 연동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와카야 마현은 2021년에 10년 만에 진도 오약이 발생을 하였고 이바라키현은 몇 번이나 진도4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큰 지진은 몇 번이나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큰 지진이 발생한 곳은 독초, 지바현, 이바라키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아오모리현, 이시가와현, 와카야마현, 가고시마현, 구마모토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강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장소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간대에도 지진이 발생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과의 연관성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1854년 11월 4일에 안세이도카이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리고 나서 31시간 후에 11월 5일에 안세이 난카이대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 8급의 거대 지진이었습니다. 11월과 12월에 강진들이 자주 발생하는 패턴을 과거에 보였는데요. 1944년 12월 7일 사망자 및 실종자가 1223명에 이른 대참사를 빚은 일본 동남해대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북남해대 지진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된 광주 전남 출신 근로정신대 6명의 소녀들도 공장 건물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 12월 21일에는 난타이대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12월 21일 새벽 2시 28분에 일본 아오모리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에 대지진에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해대지진은 100년 주기로 발생을 하고 있으며 관동대지진도 약 100년 전에 발생을 하였으며 올해 도쿄에서 10년 만에 규모 6.1의 강진인 도쿄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관동지방에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